뒤로! 좌측 답장! 장 좌측 답장! 좌 응. 아! 철학적게 그, 그거라면서요. 저거 대사 그거라면서. 철학적인 대화라면서. 아 근데 어쩌라고요? <웃음> 좀 조용히 있어주면 안 돼요? 킹받네 진짜. <웃음> 좀 제발 조용히 있어주면 안 될까요? 나 집중하고 있는데? 아저씨가 응원도 해주, 해주, 해준다고요? 아 응원은 필요 없어요. s h 문득 존경스럽네요 이거를 클리어 하신분 많은 스트리버분께서 아아야 부족했어 아야벨리르넌할수 있어 넌 이정도로 좌절하는... 어 아니 좌절할 것같아 <웃음> 좌절할 것같아 안돼 안돼 해초만은 안돼 아 왜이렇게 미끄러워 참기름 발라놨다 <웃음> 기다가 아! <웃음> 아! <웃음> 6부 잡아당겼습니다. 좌이수 뒤로 좌측 덕장, 좌측 덕장, 좌측 덕장 넘어가는 펠레리 진정해. 넌할수 있어. 넌 이런 걸로 좌절하는 친구가 아니잖아.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. 넌할수 있어. 제길 좌절할 것 같군. 아, 펠레리 진정해. 아니 왜 그래. 시간은 많다고. 물론 그 시간이 너의 고통받는 시간이지. 뭐. 그걸 끝내기 위해서 아마 급박한 게 아닐까? 그런 걸 수도 있고.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아 w t o u r own yard where the n 제 아니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아야아 아니야. 아니야. 어. 어, 이 사람들 지금 내가 딱 망하는 타이밍 때 돈이 하는구만 내 편은 누구지? <웃음> 제발 그만해 노래 자체가 좋아서 짜증나 <웃음> 아! 아! 아! 이야. 어. 음. 어. 아. 얘까지 <웃음> <웃음> 하고요.